진영이 응. 10년 간 61억이 더다 61억? <웃음> 더 많이 챙겼다 그래. 그래서 박수홍 씨 뒷목 잡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. 건강적으로? 어어 어, 어. 쓰러졌습니다. 이성적인 판단을 가져야 된다. 음. 절대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기지 못해. 음. 이 사람 장난 아니야. 조금 야비한 게 밑에 깔렸다. 지금 이형 같은 경우도 지금 기운이 좋다. 때의말 강냉이가 뛰어나 용서 안 해. 부모는 용서해서 형은 용서 안 한다 소리가 나오고 그것만 겪고 나면 그래도 결실이 있다. 달달 무슨 달 쟁광같이 둥근 달 안녕하세요. 오라신당의 오라이기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수홍씨 그때 응. 지금 신형하고 싸우고 있어요. 신형이 응. 10년간 61억이더니 61억? 아 일단 많이 더 해먹었다.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응. 어떻게 될지. 응. 아우, 되게 답답해. 되게 오래 갈것 같아.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박송씨가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된다. 지금 형이 뭐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, 형이 조금 야비한 게 밑에 깔렸다. 이렇게 사람 결을 봤을 때는, 달걀이 두부를 치는 격이다. 형이 달걀이고, 박송이 두부야. 그럼 누가 센 거죠? 그러면은 네. 표면적으로는 형이 더 세지. 오. 그래서 두부가 음. 본인이 뭉그러지지 않게, 요거 강단만 잡고 가면은 음. 비율적으로는 박성씨가 이길 가능성이 음. 크다. 음. 어. 박성씨가 지금 그 주장은 음. 100% 다 맞는 얘기야. 어 맞아. 오히려 이게 형 자체에서 자기가 돋거낼 게 계속 나오는 거지. 음. 사람을 건드는 시. 음. 그래서 박성씨 뒷목 잡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. 건강 적으로어어 어. 어. 쓰러졌습니다. 시시 할수 있다. 뭐이 소리가 나와. 오. 그래서 반드시 그 사건을 해결할 때는 이 박수홍 씨가 마음적인 거는 다 진짜 내려놓고 음. 이성적인 판단을 가져야 된다 음. 절대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음. 비지 못해. 음. 이 사람 장난 아니야. 박수홍 씨가 이 형을 용서는 해줄까요? 용서 안 해. 부모는 용서해도 형은 용서 안 한다 소리가 나오고 음. 지금 되게 도끼를 뿜고 괘씸한 게 들었기 때문에 네네. 근데 그게 자기 몸을 칠 수가 있다는 거지. 어. 그래서 건강 심리 쪽으로 다독이고 가야 돼. 안 그러면 쓰러져. 좀정되네 응. 지금 10년 동안 사실 응. 60몇억 정도를 응. 흥령을 했는데 응. 더 있어. 어. 그거 다가 아니야. 어. 더 많이 응. 챙겼다 그래.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응. 얘기를 좀 해요. 어떤? 얘기.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흥령을 했는데 몰랐냐 그거를 응. 이 가능한, 가능한 일이냐? 가능해. 아, 왜냐면은 박성씨 같은 경우는 거기 실물을다 맡겨놓고 자기 사람 만나는 거나 뭐 바깥에 더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안에서 새는지 몰랐다. 소리가 나와. 아, 그래도... 조금의 그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믿었던 음... 근데 좀 그런 거 있어. 혼자 계속 갔으면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. 어 계속. 아 결혼 때문에? 어 어.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서 뭔가가 터졌기 때문에 음. 이 사람도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듣고 이렇게 부유 씨의 씨앗이 더 커진 거지. 아니었으면 얘는 평생 이렇게 살든지 혼자 살든지 독거노인처럼.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. 근데 이렇게 밭을 확 갈아엎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악시를끊어내고 선을 찾기 위해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한마디 말할게 급하게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 그것만 조심해라 넘어진다는 게 자기 활동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? 어, 강단을 잘 잡아야 돼 지금 이형 같은 경우도 57세에 성조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운이 좋다 그래서 맞대응할 강냉이가뛰어다 운은 또 좋아요? <웃음> 어, 어. 그래서 그 둘을 놓고 옮기려 봤을 때 박수홍 씨가 조금 안 좋은 그래서 버텨야 되는 그 수가 아. 들었어. 그것만 겪고 나면 그래도 결실이 있다. 진짜 이양 이렇게 판거 진짜 삽안 부러지게 삽질 잘 해가지고 네. 어. 나의 기둥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. 아. 내 바람이 이거 부탁이야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그 여성분이 뭔가 박수홍 씨한테는 인생에 좀 바꿔줄 수 어. 있는 여성분이?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릴 수 있는 결코 그 여자분도 지칠 수가 있다는 거지. 어, 음.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네, 네. 지금 한참 신혼이고 그럴 때 천리 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, 음. 김다혜 씨도 그 성격처럼 평온하게 이겼으면 좋겠어. 내 인생에 이 사람 만나서 본인이 죽어가는 사람 살렸으면 한 사람과 인생이 만났잖아. 그러니까 하나의 퀘스트를 깬다 치고 좀 즐겼으면 좋겠어. 아, 구성 씨 활동면은요,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하던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? 응, 음, 하면서 할 거야. 아기가 엎어지면 그것도 못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고, 음. 이 사람 뭐 팔기도 할것 같아. 어, 뭐 쇼핑이나, 음. 뭐 음식을 음. 판다는지 그쪽으로도 부수입이 있을 것 같다. 박성 씨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응 해결됐으면 좋겠어. 이양칼 뽑은 거 뭐라도 썰고 끝맺음을 잘 해가지고 멘탈 잘 챙기고 서로서로 서로 둘이잖아 이제 둘 됐잖아.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